오늘은 팔뚝살 쉽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운동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팔을 뒤쪽으로 미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는 벽에서 다리 한뼘 정도 앞으로 나오게끔 11자로 이쁘게 서주시고요. 그래서 발바닥도 바닥을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키를 길게 세우시면서 어깨를 내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살짝 한 5cm 정도 양쪽으로 벌리신 상태 그 상태에서 가슴피시고 배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어깨는 절대 이렇게 꾸겨지시면 안 되고 쫙핀 상태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을 미시는데 누가 와서 이 손목을 잡아당겨도 절대 앞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바닥을 힘껏 미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누르는 거를 5세트 해 볼게요 5세트 10초간 준비 이 상태에서 쭉 밀고 최대한 미셔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뭐 있지 어, 이게 뭐야 생각보다 너무 힘들죠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 손바닥을 바닥을 지지하시고 가슴을 피시고 그래서 가슴에 유두가 있다고 그러시면 유두가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슴을 들어올려서 더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를 집어넣어서 엉덩이를 조여주시고 다시 한번 더 들이하시고 내쉬면서 밀고 하나 둘 힘껏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다시 한번 더.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손바닥을, 벽을 밀어주시고. 준비.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셔도 10초간은 버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네 번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숨 참지 마세요. 저는 구령을 세니까 하는데 천천히 호흡하시면 돼요. 본인 속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마지막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다시 손바닥 미시고 손가락 다섯 개다쫙 벌려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어깨 한번 풀어주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되게 불편하고 뒤로 잘안 밀려요. 근데 몇번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힘껏 어, 잘,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보이시죠? 손바닥이 등 뒤로. 등 뒤로 하신 다음쫙 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위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피신 상태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서른 번 한번 해볼까요? 어깨 피시고, 복부 집어넣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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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질이 잘안 돼요 어, 가위질이 잘안 되죠 이렇게 뻗정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동작 마지막 동작은 손바닥을 이렇게 깍지를 껴줍니다 깍지를 껴주시고 이렇게 어, 총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가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선이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끔 깍지를 껴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깨는 최대한 내려주시고 내려주신 상태에서 배는 조이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리시는데 올리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을 빼시면 어깨가 이렇게 굽으면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밑으로, 밑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그래서 이 깍지가 제대로 안 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블럭이나 아니면은 수건보다는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휴지깍 같은 거를 이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공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수건은 별로예요 얘 왜냐면은 얘를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공 같은 거를 제가 이용해서 동작을 해보면 이렇게 딱 눌러줘요. 눌러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 줍니다 하나 그쵸 다시 조금 멀리 가서 해 볼게요 응. 다시 둘 이렇게 해서 얘가 위로 올라갈 때 무릎을 구부려 줘요 아니면 이렇게 올리시면 서 허리가 꺾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구부리면서 얘를 올려줍니다 다시 둘아시죠 그래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10번 한번 해볼게요 10번 하나, 구부리면서 뒤로. 둘, 뒤로. 그래서 이때 손바닥으로 서로 미셔야 돼.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얘를. 손가락은 쫙핀 상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 꺾기시면 안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흔드세요. 아홉, 열 오케이.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뚝살 간단하게 빼기 운동. 그래서 운동 자체는 좀 단순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버닝되기 때문에 운동 동작하면 막 수축되면서 버닝되기 때문에 좀 버티시기가 약간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시면서 하시고 이거를 잘 못하시면 어깨가 이 위쪽에 있는 승모근과 뒷목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많이 뻐근해져요. 그래서 이 운동 하시고 난 다음에 목 스트레칭 옆으로 하는 거 스트레칭 이런 거 어깨 스트레칭 쪽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운동이 이쪽이 많이 굳거나 뭐 통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요 뒤에는 이제 당기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번에 한번 가르쳐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사각형 모양 하신 상태에서 여기 그 다른 사람한테 주물러 달라고 해도 되고 본인이 이렇게 주물러서 이쪽 부분이 짧아지지 않도록. 짧아지면 근육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축되면서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경직되거나 이렇게 수축돼서 과 수축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 이 상태로 얘가 굳어요. 그 상태에서 지방이 쌓이면 더 짧고 땅땅하게.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운동 하셨으면 그 부위를 꼭 스트레칭을 시켜 줘야지 슬림하고 얘가 지속력 있게 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텐션을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축 운동 한 다음에 바로 스트레칭 하시는 게 효과가 좋다 반대쪽 바꿔서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짧게라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그래서 굵어지지 않도록 점점 이렇게 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어깨 한번 풀어주시고 뒷목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옆에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래서 팔이 근력이 좋으면서 두꺼운 건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고 라 보기는 힘들지만 근력도 없으면서 계속 두꺼워지면서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어깨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슬림하고 예쁜 팔도 좋지만 건강한 팔을 위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